저는 지금 광진구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광진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, 유치원, 그리고 학교에서 그 아이들 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방사능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례인데요. 원래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구의원들이 입법을 하게 되는데 이 주민참여조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주민들의 일정한 수의 청원을 모아서 구의회에이 조례를 발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저희 주민들과 함께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거리에도 나가고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 주민참여 조례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. 저희가 12월 5일까지 그때가 이제 90일 되는 날인데요. 그때까지 이 광진구 주민 6,120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구의회에 발안이 되게 됩니다. 어, 저도 이제 12월이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요. 이 주민참여조례가 올해 통과가 돼도 내년에 이제 일산이 잡히고 2023년도에 시행이 돼요. 어, 그때 제 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살인데 어린이집에 갈 나이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주민참여조례를 만드는 일들이 어, 거기서 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 아이의 그리고 제 이웃의 아이들의 또는 학생들의 급식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보다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주민분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소개도 많이 필요합니다. 어, 더 많은 분들이 이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신다면 어, 더 많은 힘으로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